하자고? 찬영이가 처음으로 어. 타는 거잖아, 그죠? 네, 바이킹. 자윤이도 처음 타는 거 아니야? 야, 바이킹 탈수 있다는 게더놀랍다야 나는. 바이킹 처음 타죠? 아니요. 어, 가윤이 타 타봤어? 네. 와, 얘는 탈수 있는 키가 됐어요, 이제. 아빠도 무서워하고 오. 있어요. 자, 네 <웃음> 무서워. 바이킹 드디어 도전합니다. 정찬영의 도전. <웃음> 야. <웃음> 야. <웃음> 나는구나, 그런구나, 그런구나. 어, 이 아빠 이거 너무. 바이킹 타러 왔습니다. 무서워요 벌써 오줌이 지리지 나올 것 같습니다 아! <웃음> 공주, 어 공주, 어 내가 블라보이다. 구해줄게요. 올라가서 어, 올라가서 공주를 구하자, 친구들. 공주를 구하자고. 공주 소환수. 일은. 롯데월드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.